들어가야 되겠고. 뒤에 있던 오사클랜은 편안하게 어, 매우 편안하게. 어이구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각입니까 오사클랜 마지막 이벤트 대전 재밌게 했겠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우, 차를 뽑아서 왔습니다 훌륭해요. 또 놀아요 이분들 또 놉니다. <웃음> 이분들 또 놀아요 이분들. 우승은 관심이 없어요 <웃음> 오텔 클랜 훌륭합니다 어..재미..재미 재미 좋아요 누누팬님 지금 <웃음> 서로 몬스님이나 구렁님이나 영혼의 대전이에요 아..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몬스님이 조금 더 유리하죠 네, 구렁님이 잘 하시는 분이에요자모몬스님 무리했습니다 보고 있는데 수 무리했죠 자 피가 별로 없는데요 군님 <웃음> 요리조리 요리 잘 갑니다, 구렁님 요리조리 요리 잘 가요. 아, 아, 구렁, 구렁, 좋습니다. 오, 와우, 어, 오, 좋았어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 여기 집안 싸움인가요, 리얼 클랜? 자, 리얼 클랜 집안 싸움입니다. 아, 리얼 클랜, 지금 9번 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번 싸움 쉽지 않죠? 아 리얼 클랜, 지금 집안 가족 싸움 한번 보죠? 우리가 가족인지는 킬이 떠야 할것 같아요, 서로. 어, 내가 죽니 우리 클랜이구나. 여기에서는 지금 리얼 클랜 이잘 돌고 있는데, 서로 누가 다리가 좋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님의 자리가 너무 좋, 좋아요. 보내나요하니님보내나요자 얘기해 주겠죠 쭉 돈다고 꾸리하님 파스타님 빨리 빼고 안 해주면 안된 텐데요 자, 와우 하니님 역시 에이스 하니 아. Hello. Hello. Hello. Hello. 자,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차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저렇게 차가 아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사클랜 차가 들어왔어요 일로. 하여튼왜 내렸을까요? 오사클랜 이 싸움에 초를 칩니다. 갑자기 오사클랜이 들어왔어요. 변수죠. 아 이렇게 되면 리얼클랜 괜히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누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부지를 살릴 수 있겠죠. 와 리얼클랜. 네. 리얼 클랜이 어이고, 아키님, 피카님 지금 팀킬했어요. 저 C4를 지금 날려서 팀킬한 건가요, 지금? 졸지에 지금 3파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우세. 오사... 터트리는 선택을 하는 세렝게티. 터트리는 선택을 합니다. 안에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나는. 다른... 이렇게 빌 클랜 더아른쪽으로 들어온 선택을 하네요. 지금 아르신 분들끼리 싸움입니다. 독사님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 이쪽은 자기장을 피하기 아직 벅차요. 지금 멀었기 때문에 빠르 빨리 백업을 와야겠죠. 독사님, 제로님 너무 지금 루인스에 너무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시간을 잘 벌어줄 때 어차피 지금 쉽게 오진 못하거든요 지금 어, 지금 차가 있어서 쉽게 오진 못해요 방패를 잘 삼아서 이렇게 차를 방 방패 세우는 판단은 훌륭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 리얼클랜 가족 싸움들이 지금 오살클랜과 리얼클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힐렉스 클랜이 좀 괜찮죠 좀 서로 지금 통수에 통수가 치는 방향이에요. 아이고, 리얼 클랜이, 아이고, 오세 클랜. 자, 이렇게 오세 클랜이 마중으로 썼었는데 오히려 가운데에 껴버려가지고 오세 클랜이 쉽지 않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 플렉스 클랜이 있는 걸 지금 모르죠, 리얼 클랜은. 오세 클랜만 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자, 플렉스 클랜이, 위험은 플렉스 클랜인 게 있었습니다. 하니님, 에이스 하니. 하는건 또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자아 타격하는게 와우유 자 좋아요 와우하니 자힐 먼저 챙겨야겠죠 자 와우 리얼하니 음 장난없습니다 킬 그러나 지금 아 이렇게 5대1은 무리예요 살릴 수 있나요? 지금 아래쪽에 계신 피카츄님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죠? 아우 우산 호난 호난님 컷하고 지금 오사클랜이 많아서 쉬운 선택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님은 왼쪽에 있는데 오쪽에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사클랜도 이 근데 또 맞죠? 어... 와우! 피카츄! 피카츄! 와, 역시 이팀 잘합니다. 아까 음, 지금 손이 네, 았습니다저잠 자, 잘... 아, 1대1입니다.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1대1. 잘하는 사람 1대1이 이거 재밌겠습니다. 자, 서로 위치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자, 위치는 제로님이 조금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와야 돼서. 근데 피카님도, 자, 피카님이 연막이 좀 있어서, 당기는 거를 잘해야겠죠. 자, 여 진짜. 음, 피님이야를 가지고 있죠. 자, 숨 막히는 서로의, 서로의 일대일 자, 연막 사이에둔 서로의 일대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쪽으로 들어가나요, 서로? 히포 같은데? 아, 제로님이 이렇게! 야 제로님 이렇게 아 마지막에 안타깝습니다 와 이거 피카님에게 무슨일이 벌어진거죠? 와 이거 완전 피카님 스페셜이겠는데?